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분들을 위한 가성비 채널 쉽고 편하게 알려드리는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모바비로 작업을 할때 작업 속도를 두배 빨리 늘려주는 단축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단축키를 사용을 하면서 작업이 엄청 빨라졌거든요 한 가지 근데 아쉬운 건 아직 모바비에선단축키를내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있는 단축키로도 충분히 작업을 빨리 하시고 편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두배 빨리 작업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와 함께 같이 배우러 가보실까요? 자 오늘은요 어떤 기능을 배울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셔서 손에 익으시면 정말 빠르게 편집을 하실 수 있고 편집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도움말 클릭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보드 단축키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걸 보고 사용하셔도 되지만 여기 없는 것도 몇개있고요 사용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좀 많이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아주 아주 기본적인 단축키 기능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능은 어떤 프로그램 모든 공통기능입니다 바로 스페이스바로 재생 정지하는 건데요 자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로 재생해 볼게요 이렇게 멈췄다가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재생 정지하실 수 있습니다. 재생 버튼 클릭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컷 편집, 내가 이 부분을 자르고 싶다 하면 컷 편집, 컨트롤 B, 컷 편집은 컨트롤 B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서 자르고 이렇게 움직여서 가위모양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클립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B로 연달아서 이렇게 빠르게 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인 거, 컨트롤 Z, 컨트롤 Y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실행을 취소할 때 이렇게 되돌아가게 하잖아요. 요 기능입니다. 실행 취소, 그리고 다시 실행. 아까 내가 이분을 잘랐던 거를 괜히 잘랐다. 다시 되돌리고 싶다 하면 컨트롤 Z, 이렇게 다시 붙었죠? 그리고 실행 취소한 거를 다시 실행하고 싶다 하면 컨트롤 Y, 이러면 다시 잘라집니다. 컨트롤 Z, 컨트롤 Y. 이렇게 기본적인 거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추가로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죠? 클립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단축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배울 거는 기본적인 거 배웠으니까 이제 조금 약간 응용한 걸 한번 배워봐야 되겠죠 방금 배웠던 Ctrl-C, Ctrl-B에 이어서 또 하나로 클립을 복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까 Ctrl-C는 클립을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바로 복사만으로 붙여넣기가 가능한 기능입니다 그럼 Ctrl-D를 클릭을 해줍니다 Ctrl-D 이러면 클립이 바로 복사가 됐죠 Ctrl-D 이러면 클립이 또 복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복사로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여기에 이어서 다른 기능을 하나 또 알려드리면요. 여기는 이 도움말에 없는 기능인데 클립을 선택을 하고 내가 만약에 이 클립을 복사를 또 하고 싶다 하면 컨트롤 D를 눌러도 되지만 복사를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움직여서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컨트롤을 누르고 클립을 선택을 하고 쭉 끌어줍니다. 이런 바로 복사가 돼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놔두실 수 있어요. 위에 놔두면 위에 비디오 트랙이 하나 더 있다고 하면 이렇게 위에 다 두실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엄청 간단하죠? 요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에 이어지는 기능인데 만약에 컷편집을 하다가 내가 이 부분을 컷편집을 하고 싶다 하면 클릭을 해서 요렇게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싶다 하면 이렇게 자르고 요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내가 하다 보면 이 은근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일이 선택을 하는 게좀 번거로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지만 그 시간들이 모이면 그것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 클립을 전체로 선택해 줄수 있는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A 누르면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가겠죠? 그리고 방금 이 기능에 이어서 그러면 전체 선택은 되는데 부분 선택도 가능한가? 물론 가능합니다. 모바 비에서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클립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또 컨트롤. 그리고 또 컨트롤 그러고 딜리트 하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클립만 삭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금 이 기능은 여기 단축키 없는 기능이라서 제가 하다가 우연치 않게 발견한 거라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작업을 하다가 이건 아주 쉬운 건데 늘어났잖아요 그럼 이렇게 스크롤을 해도 되지만 휠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휠로 이용해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휠을 이용할 때 컨트롤 을 누르고 휠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 이 크기 조절 있죠? 이 크기 조절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줄었다가 늘렸다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늘리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바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스토리보드 형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쌓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보고 하면 픽사링 할 때도 있고 번거롭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s h i f t 를 클릭을 하시고 휠을 누르면 이렇게 엄청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